좀 봐. 어, 다시 한번 봐봐. <웃음> 자,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것까지 했는데 이거 이기버리면 안 돼요. 요란 얘기 아니에요. 어차피, 어차피 형용사적 수식어는 두 가지다. 현금사적 수식어는 두 가지다. 전치수식, 후치수식이 있다. 전치수식, 후치수식에서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어떨 때 전치수식? 그치, 형용사가 명사를 앞에서 꾸며줄 때, 요럴 때, 요럴 때가 전치수식이야. 요렇게. 여기 꾸며줄 수 있는 경우가 뭐라 그랬어? 효용사 아니면 현재 분사, 가거 분사밖에 없다 그랬어 그 후치 수식이 있는데 후치 수식은 뭐라 그랬지? 뒤에서 꾸며주는 거지 뒤에서 뒤에서 꾸며주는 거니까 효용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니까 요럴 경우에는 여기 나와있는 현대 분사, 가거 분사도 되고요 다 되요 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효용사를 후치 수식으로 쓰일 수 있는 효용사를 이렇게 이것까지로 분류했어 효용사부터 관계 부사 절까지를 정리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봐봐. 소연아 여기 문장 459하고 457 먼저 볼게. 457 보니까 봐봐. 여기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주켭보로 쓰였잖아요. 여기 젠틀맨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명사죠. 명사. 그러면 형용사 앞에 꾸밀도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하나만 나왔을 땐 앞에 꾸밀도될 거야. 어, 그냥 잘생긴 심사다. 그치? 지 어? 어, 하나만. 언제 가면 안 돼. 그런데 뭐가 나왔냐면 병렬구조로 지금 A, B, 그 다음에 C, a n D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왔죠네개가 나왔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후치 수식해 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지. 그치? 이런 경우에. 자, 소형사 네개가 A, B, C, a n D로 해서 후치 수식하고 있다. 됐죠? 간단하니까. 그래서 그는 신사다. 잘생기고, 지적이고, 유머러스하고, 다음에 아주 부자, 부유한 신사다. 음, 여기는, 얘가 뭐야? 얘가 전면부잖아. on the right side. 요게 해운사부인 거지. 앞에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부사구 아니에요? 왜냐면 on the right side가 전면부인데, 동사를 꾸며주면 부사구지만, 앞에 있는 주어 명사를 꾸며주지? 빌딩을 꾸며주잖아. 그래서 <웃음>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어, 우리 학교입니다. 그서 주격보호에요, 어, 많이숲으 됐어? 처리가 됐어.